안녕하세요 이지쌤 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볼 것은 여러분들 강의 자료 같은 거라든지 또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ppt 를 자주 만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파워포인트 템플릿이 또는 디자인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게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ppt 를 자주 만들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템플릿을 다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색상만 바꾸고 그리고 아이콘 느낌만 바꿔서 만들 수 있는 이런 템플릿 제작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떻게 하면 좀더 빨리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ppt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비율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비율이 오른쪽에 있는 16대9 비율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13 버전 이상부터 기본 비율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4대3 비율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많으시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 버전 공기관 같은 데서도 이렇게 4대3 비율로 요즘에 많이 쓰는데 이 두가지 비율 전부 다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형을 활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6대 9 비율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상단 부분에 제목이나 소제목이 들어가고 중간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선 같은 경우에는 안내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안내선이 있으면 좀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 안내선은 상단 메뉴 보기를 누르시고 여기 있는 이 안내선을 눌러 주시길 바랄게요 이것을 누르시면 이렇게 중간에 십자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그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틀을 나름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마우스를 이 안내선에 좀 옮기면은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제 최신 버전에서 그렇고 아마 20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뜰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마우스로 선택해서 움직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이면 이렇게 중간에 숫자가 뜨게 되죠 이 숫자가 뭐냐면 이제 미리거든요 몇 미리 몇 미리 그 미리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쓰지 말고 그냥 중간이 0인데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 몇센치씩 움직였다라는 것을 그냥 표시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신경쓰지 말고 해볼게요 일단 저는 상단으로 한 6.5 정도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똑같은 거 하나를 또 복사를 할 건데 복사를 할 때는 키보드 왼쪽 하단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 또 하나가 복사가 됩니다 그쵸? 네, 상단에는 제목이 들어갈 거고 하단은 나름대로의 여백을 둘 거기 때문에 저는 한 8.5 정도로 두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저만의 팁이니까 위쪽은 6.5, 아래쪽은 8.5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복사를 할 건데요 자, 좌측으로는 컨트롤 키 누르신 채 해서 저는 한 15.5 정도 그리고 오른쪽은 또한번 15.5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여기 6.5고요 여기는 8.5였잖아요 자 중간은 1.0으로 해주면은 여기에 이 아래쪽에 있는 칸이 4등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4등분이 만들어진 것을 기본 틀이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여기에서부터 템플릿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에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템플릿 하나 보여드릴게요 상단 메뉴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여기 네모 도형을 선택합니다 직사각형 도형이에요 이걸 선택하셔서 상단 부분에 이렇게 꽉 채워줍니다 꽉 채워 주시면 기본적인 도형 하나가 삽입이 되고요 이 색상을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신 뒤에 선 없음 색상은 일단 여기 있는 기본 색상 중에서 저는 여기 있는 진한 파랑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파랑 선택하니까 이렇게 상단 부분에 이렇게 좀더 눈에 확 띄게 만들어졌죠 이후에는 여기 왼쪽 상단에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안내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오른쪽에 제목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텍스트 상자를 별개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소제목 입력이라고 텍스트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목 입력이라고 한이 텍스트의 글꼴은 저는 에스코어 드림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에스코어 드림체 중에서도 라이트체로 바꿔 줄 거고요.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이 한글 글꼴 같은 경우에는 문자 간격을 좀 좁게로 한 편이에요. 표준이 아니라 좁게로 해주시면 조금 더 보기에 편하니까 좁게로 해주시고요. 글꼴의 크기는 16포인트 이렇게 두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8포인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제목을 입력할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복사를 해볼 거예요 자, 컨트롤 시프트키 누르신 채 아래쪽으로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꼴의 크기를 한 32포인트 정도로 크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은 에스코 드림체 중에서도 좀 굵은 글꼴을 써볼 건데요 저는 헤비체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인 템플릿 같아 보이는 자료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다가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테마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상을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좀더 여러분들만의 무늬를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상단에 여러분들이 뭐 테마에 맞는 그런 아이콘 같은 것들을 삽입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 아이콘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 바로 파워포인트 최신 버전에는요 2019 버전 이상에는 삽입 메뉴에 여기 아이콘이라고 있어요 다양한 아이콘들을 삽입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아이콘 기능이 되지 않는다면 어, 플랫 아이콘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아이콘을 몇 가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세 개의 아이콘을 가지고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왼쪽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요. 최신 버전에서만 쓸수 있는 도형입니다. 이 아이콘 도형인데 이거는 여기는 채우기를 통해서 색상들을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아주 좋은 그런 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일단 이걸 흰색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흰색으로 바꿔보시면 안 보이겠죠 그런데 여기 상단에다가 배치를 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이게 굳이 꼭 하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이거 가지고 실습을 해 보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무늬로 할지는 여러분들 나름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이 만약에 좀더 작다 싶으시면 오른쪽 상단에다가 아이콘을 배치해 두신 다음에 이 개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마우스 휠을 움직이시면 이쪽 방향으로 확대가 돼요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작업하시면 훨씬 더 정교하게 작업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도록 할게요 이후에는 이 아이콘을 살짝만 회전시키고 그리고 하나 오른쪽으로 복사해 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복사하고 조금만 더 회전시켜서 크기 작게 여러분 크기 작게 할 때는 이렇게 작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하좌우가 아니라 무조건 대각선으로만 해서 원래의 비율이 깨지지 않게끔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도형의 투명도를 하나하나 조금씩 변경해 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는 한 40% 요거는 80% 거의 보일랑 말랑하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든 도형을 전부 다 선택하셔서 그룹화 시켜줄게요. Ctrl-G 또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하나의 개체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집하시기가 좋아요. 이 상태로 만들어주신 뒤에 이거를 이렇게 크게 키우거나 아니면 작게 만들어주시거나 그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 모든 아이콘을 도형 안에다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여백을 활용해서 크게 만들어줄게요. 쉬프트키 누르신지 크게 해서 좀 뭔가 보일랑말랑하게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슬라이드쇼를 했을 때 이렇게 보이게 돼요 훨씬 더 무늬가 예쁜 느낌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나름대로 오른쪽에 테마를 둬서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아이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png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이것을 하얀색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또는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상단 메뉴에 있는 그림 형식 왼쪽에 있는 색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서 여기에서 색상을 조금 더 다양하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뭐 기타 변형 흰색을 누른다고 해서 도형이 흰색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이런 색상만 바꾼다 라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추천해 주 드리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그림서식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면은 그림이라고 있는데 그림 수정을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수정에 가면 여기에 밝기와 대비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 밝기를 100%로 바꿔주시면 여기에 있었던 그림이 하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 밝아져서 흰색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하얀색 형태의 아이콘이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만들어 줄수 있느냐 일단 여기에서 최신 버전 2019 버전 이상에는 이 아이콘을 투명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미지를요 그림 형식 왼쪽에 있는 투명도를 활용해서 투명도를 약간씩 이동시켜서 투명도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이렇게 투명도를 줄수 있습니다 약간의 투명도를 주게 되면은 뭔가 어좀더 뒤쪽에 있는 배경이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이 너무 눈에 띄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를 만들어줄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요가하는 아이콘을 가지고 활용해 볼 건데요 사실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바꿀 필요도 없이 그냥 오른쪽에 배치하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어때요? 훨씬 더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도형의 색상을 바꿔주는 것만 해도 좀더 느낌이 좋아질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도형 서식? 색상을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러면은 훨씬 더좀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배치를 해서 만들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템플릿을 많이 만드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그냥 하나하나 또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는 아이콘만 바꾸면 새로운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를 누르시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는 최신 버전에서만 그런 거고 그냥 이하 버전에서는 그냥 그림 바꾸기만 누르시면 이렇게 그림 바꾸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었던 다른 아이콘들을 삽입만 하면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있는 이 팀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삽입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팀과 관련한 이런 팀원과 관련한 아이콘이 나오게 되고 크기만 살짝만 변경해주면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아이콘을 다른 아이콘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사실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면 이게 하나하나 선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글을 쓰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여기 자꾸 변경이 된다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만의 틀을 만들어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무도 수정 못하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 라는 것을 쓸 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어디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냐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은 보기 라고 있죠 여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라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나만의 틀을 만들어 줄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시면 여러가지 많은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 뭔가 익숙하죠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런 틀들을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수정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거 이거는 건드리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고 같은 것들을 집어 넣는다 라고 하면 상관 없지만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상단에 있는 것부터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세 번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전부 다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삭제를 해 주신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마스터보기 닫기를 한번더 누르시고요 그리고 내가 복사를 해오고 싶은 이 틀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틀을 가지고 올때 텍스트 상자는 굳이 선택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있는 도형과 아이콘 두 개를 전부 다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 마스터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 그대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상단에 붙여넣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여기 트리 하나가 생겨지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텍스트 상자 틀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건데 슬라이드 마스터 개체 틀 삽입 그리고 텍스트 를 선택하셔서 여기다가 일단 조그하게 만들어 줍니다 소재목을 적는 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방금 전에 적었었던 그 텍스트 형태 그대로 삽입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전부 다 삭제해 주시고 여기에 소재목을 입력하세요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색상을 흰색으로 글꼴 또한 아까 전에 선택했었던 글꼴 그대로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이후에는 글꼴의 크기도 18포인트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목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이동시켜서 복사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는 에스코어 드림채 가장 굵은 글꼴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는 글꼴의 크기를 좀더 키워 주시고요 32포인트까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그림 틀이 있죠 이 텍스트 틀도 조금 더 키워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시 기본적인 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셔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시면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왼쪽 상단 홈탭의 왼쪽 상단에 가시면 여기 새 슬라이드 보이시죠 이걸 선택하시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이 형태가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께서 만들어둔 이틀 그대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제목을 입력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지쌤이 알려주는 파워포인트 템플릿 제작법 자 이렇게 만드시기만 하면 짠! 하고 정말 빠르게 만드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셔서 저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슬라이드 마스터에다가 미리 이런 거를 복사를 해두세요. 필요할 때마다 이런 거 색상들을 미리 미리 바꿔주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 좀더 밝은 파랑색 아니면 여기 있는 아예 다른 색으로 자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스터보기 닫기 누르고 여기에서 새 슬라이드 들어가시면 미리 만들어둔 여기 있는 이런 틀들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오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미리 만들어놨었던 여러가지 자료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방식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만의 템플릿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어 컬러 팔레트라고 치면 다양한 색상들이 나옵니다. 그 색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포이드 기능을 활용해서 추출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